시...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안녕하 <목소리나> 엄마, 책만 빠르게 방과 위로 영이가 엄마랑 뽀뽀에서 엄마가 웃겨가지고 추아한번안지 너는? 어너 이번에는 이거 잘했어